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상가주택 신축 상가들도 같이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 게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고 대우 대구 상황이 하고 좀 틀립니다 대우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작스럽게 재개발을 하면서 신축 상가들이 들어서는 것은 둘째치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공급으로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나 남은 이 부자재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따라가지만 신속상가나 다가구주택,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 보면 아파트 오르는 것만 보지마라 주택이나 상가주택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라 했는 영상들도 올려드렸고요.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상승하고 그에 대한 인구, 세대수에 비해서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워낙 재개발로 많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어, 빌라 연립부터 해서 철거를 하고 멸실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내 쪽에 땅이 부족한 겁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갑자기 너무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땅 부족 현상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개발 의해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신축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또 상승을 했고 소위 말해서 위치가 좋지 못해서 안 팔리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 뭐 가격이 그렇게 급락하거나 하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또한 경매로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위치가 좋지 못해서 경매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그게 진짜 뭐 하락을 해서 완전히 똥값에 줍줍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신축으로 짓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가격들은 어떻게 형성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성구를 보게 되면 수성구 신축 창가중공일 기준으로 해서 상동에 보면은 이거 일단은 사이트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대지평수가 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수로 바꾼다면 61평의 신축입니다 대부분 신축이 19억 평당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뭐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3,1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불과 예전에 1년 전, 1년 전도 아닌 몇 개월 전만 해도 신축 상가주택들이 2,000에서 2,500 기준으로 가다가 3,000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발생됐는데요. 이런 신축 상가들도 물론 개개인이 건축을 하는 종군에서 건축을 하는 상가기 때문에 평균 까락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더 받고 싶으면 더 받는 거고 조금 덜 받고 싶으면 덜 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약간의 평균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사실 가격은 예전보다 조금 더 올랐다 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4층으로 대부분 건축을 하였고 복층구조로 건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들은 거의 엘리베이터를 대부분 많이 넣는 추세죠안 넣는 경우가 사실 없을 정도로 거의 그 엘리베이터를 넣는데 69평에 18억 9천입니다. 물론 동네마다 약간 또 차이가 있죠. 땅값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지평수로 해서 평당가를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평당가 같은 경우는 다시 따져보면은 2700만원 정도 약간씩 다 틀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1층에 상가는 무조건 다 넣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상가를 넣어야지만은 기본적으로 상가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대출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층에 상권이 있고 거를 떠나서 무조건 상가를 다 넣는 상황이고요. 한동 마찬가지 60평에 17억 5천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률 표시가 다 되어있지만 수익률은 신축은 거의 수익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땅값이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상을 주고 그리고 매매가 자체가 높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했던 시절하고 지금은 환약에 틀려졌죠. 그리고 만촌동 마찬가지 실제 42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도가 대강 보일 겁니다. 이게 명확한 지도는 아니지만은 기본지구인 지도는 나오고 그리고 번지지도가 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면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대강 이렇게 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도로변에 지금 음 지금 32억입니다. 32억인데 대지평수는 73평 23평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4층 정도로 건축을 대부분 하는데 여기 대로변도 사실 뭐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5층, 6층, 6층도 상업지역이라면 올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4층을 좀 많이 짓는 편이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상권 상황도 같이 겸해서 봐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평당가로 따지면 지금 4300만 물론 대도로변이냐 아니면 이면도로에 6m, 8m, 4m 도로냐에 따라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예전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4m 도로에 15억 16억대의 신축 상가주택 물론 1층은 상권이 있건 없건 무조건 1층을 넣으니까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매물들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든다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대도로변도 기본적으로 상가를 넣고요 보다시피 투룸 포룸 주인세들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것을 생각해서 왜 전체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세가안 나간다면 수익률도 수익률 이지만 아예 이자를 낼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도로변 이라도 기본적으로 4층의 주인세대를꼭 넣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3층까지도 오룸 3룸을 넣고 1,2층, 2,3층까지 상가를 짓는 그런 트렌드로 조금 변했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생각엔 예전에는 무조건 통상가였죠. 그리고 예전에는 또 물론 이 정도로 가격이 높지 않았고 그리고 임대도 어느 정도 수익 자체가 받쳐줬기 때문에 월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좀 남는 수익 구조로 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투룸스 리름 주인 세대도 넣고요.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을 받은 분들이 신축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를 항상 좀 넣는 그런 트렌드로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범무동을또 보게 되면 은범무동에 지금 대지평수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62.8평 63평 인데 물론 범호동을 클릭해서 보면 28억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도로변도 아닙니다. 2면도로에 사실 약 2차선 정도 한 10m 정도 되겠네요 그런 도로에 상가 건물이 대지평수가 63평, 62.8평이죠. 매매금액이 28억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여기는 내부 구조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나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연민성과, 뭐 기본적으로 건축면적 나와 있는데, 이종 걸린 개념으로 봤다면, 기본적으로 1, 2층 상가를 놓고 뭐지, 주인 세대도 같이 넣지 않았을까 물론 대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8m 10m의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 이라면 3 4층 주인세대는 꼭 넣었을 것이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상가주택이 든 없는 건물이든 8m에 뭐 10m에 뭐 그런 상가주택들 기본적으로 평당 가격이 대지평수가 400, 400만원 500만원 했을 때는 수익률이 8%, 10%까지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 구조보다는 예전보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반영해서 또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가 상승하다시피 주택도 상승하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다시 오르는 걸 대비해서 시가 상승을 노리고 그렇게 뭐 건물을 짓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음, 대지평수가 100평은 넘네요. 128평. 128평에 4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층 건물이고요. 어, 1층에 상가를 놓고 3룸 4룸 주인세대로 해서 건축을 했는 4층 상가주택인데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지산동에 뭐 저도 사실 이 매물에 대해서는 기존 원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멸실를 하고 새로 지었는 건물인데 연 40억 이게 평당가로따지면 3,100만원 그리고 도로는 약 8m에서 10m 되는 도로로 이게 팔리겠나?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건물은 예전에 원룸 건물로 이런 원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멸시를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 1층 상가가 들어가 있자마는 기본적으로 1층 상가에 신축 원룸 건물의 이면도로에 40억 일단은 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랬지만은 지금 다시 방금동에 10m 도로 신축 건물의 2년 도로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가인데 매매 금액 받을 예정 금액이 42억에서 43억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평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80평 100평이 넘다 보니까 평수는 어느정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게 아파트와 틀리게 아무래도 상가 건물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가 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으신 다면 그에 대한 뭐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공식 석상에서 너네 건물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동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에 이제 아 파트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뭐, 상가주택, 주택들, 뭐, 원룸들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그때 구입을 하는 게안 맞을까요? 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기 마찬가지 중동에 지금 신축 건물이죠. 대지평수로 바서 본다면 64평에 17억 5천만.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메다도로가 나와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위치를 보면은 지금 이게 보이죠?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번지수로해서 지도로 확인하면 몇메 m 도로를 물고 있는지 확인은 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신축 상가 같습니다. 이런 신축 상가 건물은 지금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 2700만원, 2300만원 쪽금 되죠. 그리고 1층에 기본적으로 상가를 넣고 3룸, 4룸, 주인 세대, 부탈 이렇게 해서 신축 상가 주택을 짓는데요. 그러면 평당 2700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로 따지니까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웃음> 얼마든지 계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를 직접 들어가서 사느냐,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고 전세를 놓느냐, 월세를 놓느냐, 어떻게 어,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바꾸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에 또 굳이 아니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원리원 책을 따지면 우리가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죠 많이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고 뭐 전세를 놓는 것 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아서 대출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갖고 수익률로 따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나 서구나 남구나 북구나 할것 없이 신축으로 짓는 건물들의 가격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씩 확인을 해보면 남구쪽이나 달서구쪽에 간혹 가다가 위치는 조금 딸리지만은 사실 신축 건물치고 공단 가격대가 저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따로 뭐골라서또 일일이 찾아서 올리기가 뭐 해서 일단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매물도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올려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지금은 지금 수성구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수성구뿐만 아니라 남구 서구 달서구 동구까지 동구가 가장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가는 편이고요. 북구 마찬가지 조금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상동 같은 경우도 대지가 68평에 지금 14억 9천만원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1800 1700원 조금 넘어서 이제 2000 초중반대에 아니면 3000만원 대까지도 실적으로 질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다 물론 뭐호가니다 하지만 이외에 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실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짓는 족족 족족 팔리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각의 거래가 좀 이루어졌고요 저런 건물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팔리겠나 했는 그런 건물들도 실제 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동 마찬가지 뭐 보시다시피 어, 대지평수 78평, 24억. 그리고 뭐 상세하게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이고, 평당 금액은 또 이게 3천만 원이 넘네요. 그리고 수익률은 1.8%. 기본적으로 상가 2개가 들어가고, 투룸, 쓰리룸, 주인 세대. 이런 구조로 대부분 신축 건물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하다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니까, 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가격들도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성구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뭐 수성구뿐만 아니라 낭구, 서구, 중구 할것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 특히나 낭구, 달서구, 수성구, 중구는 거의 가격대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1년 전과 6개월 전과 가격은 또 틀렸죠 틀린 이유가 물론 뭐 틀리다는 이유가 상승을 했는 건데 결국 원자재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인 사례들도 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봐도 원자재 가격 상승했는거 계산을 하고 그리고 뭐 차익 마진을 계산을 해도 아이 건물은 정말 뭐 가성비가 괜찮다 하는 반면에 야이 건물은 정말 마진을 엄청나게 남기는구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건물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정도 어 많이는 없지만은 약간의 지식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건축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본 결과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무조건 하고 골조를 빼놓고는 나머지 인테리어나 내부에 인테리어 그들 그리고 뭐 원자재에 따라 또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가격대가 어느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어떤 건물들은 실제 보면 자재가 엉망진창인데도 뭐 가격대를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는 건물들이 또 거래가 되었고요. 그런 건물들 하나하나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로 어떤 인테리어를 요새 유행하는지까지도 한 번씩 체크도 해보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미래도 설계를 또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도 체크를 다 해보는데 생각외로 엉망진창인 건물들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외로 뭐 괜찮다 캐는 건물들이 아직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무조건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 제 주변의 생각과 저의 생각 그리고 이때까지 경험이나 흘러가는 분위기를 가지고 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절대 맞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뭐 지금 채널 이름을 스킬 TV로 만들어 놨는 거는 나름 스킬이 많다, 기술이 많다고 해서 스킬 TV로 올려놨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뭐 실력보다는 레벨보다는 기본적인 스킬은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승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신축상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나중에 남구든 서구든 중구도 할것 없이 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은 거의 깜짝 놀랄 정도로 난구와 수성구, 달서구와 수성구, 중구와 수성구의 가격 차이, 갭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걸 다살펴 보려면 끝이 없어요. 뭐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얘기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된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면 되겠지만은 일단 신축상가로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전보다는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